이런 아이디어를 나 혼자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까워 이걸 제품으로 만들어 판다면 불티나게 팔리겠지? <웃음> 밤낮 없이 연구한 끝에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어 창업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아, 회사만 차리면 너도 나도 투자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람 음, 자금이나 경영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 편이 낫겠어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사업계획서는 뭐니뭐니 해도 내용이 중요하지 쓸데없이 공간 낭비하지 말고 자세하게 글로 적는 거야 내 아이디어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 아,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게 좋겠어 개발한 나만큼 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미지를 사용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 에이, 형식 따위 뭐가 중요해. 내 반짝이는 아이디어만큼이나 틀을 깬 파격적인 형식으로 제품을 돋보이게 하고 내 창의력도 드러내야겠어. 정해진 형식을 지키는 것도 예의를 갖추는 일이겠지.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면서 항목별로 나의 의도와 개성이 드러나도록 해야겠다. 아, 어차피 읽어보면 다들 내 아이디어에 감탄하게 될 텐데 굳이 사업계획서에 노력할 필요가 있나? 모두들 나와 같은 마음으로 도전할 텐데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아,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개성 넘치게 표현한 사업계획서가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에어플래닛 박용근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세 가지 실수를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가독성의 예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기관이나 심사 또는 VC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사업계획서가 더 눈에 잘 들어올까요? 아무래도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작성하면 눈에도 잘 들어오고 사실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틀깨기 예시입니다. 예시 2번이 틀을 깬 사업객서입니다. 간혹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깨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지나치게 틀을 깨는 경우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무성의 예시입니다. 예시 1번을 무성의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서를 한 페이지에 텍스트로만 그리고 서술형으로만 채워 넣었기 때문에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시 3번은 긍정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심사위원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이세 가지 요소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시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단점도 있지만 이 밖에도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싶은 마음에 전문가에게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법으로 또 처벌되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직접 노력으로 작성해서 지원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마땅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아, 그래! 바로 그거야! 먼저 최소한의 비용으로 내가 생각한 기능만 작동되는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봐야겠어! 자, 누나! 이거 내가 만든 건데 한번 사용해볼래? 좋아! 사용 후기를 들려줄게! 네가 만든 제품 정말 편리하고 좋더라고. 그런데 손에 들고 사용하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음... 무게를 줄이려면... 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같은 기능이지만 좀더 가벼운 부품으로 변경해야지. 실제 제품으로는 어떻게 완성될까? 경쟁 제품 A는 가격이 저렴하고 비는 제품의 수명이 길지 내 제품은 저렴하고 수명이 길면서 가볍고 편리하니 경쟁력이 있어 제품 생산, 마케팅, 전시회 출품까지 자금이 더 필요하네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보자 내 제품의 구매 타겟층은 20, 30대 여성으로 정하는 게 좋겠어 오픈마켓과 박람회를 통해 외국까지 진출해보자 든든하고 믿을 만한 동료를 구하게 되어 다행이야.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드디어 사업계획서를 완성했어. 이제 이 사업계획서로 지원해 보는 거야. 방금 보신 내용은 창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이러한 창업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역시 지켜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예시와 단계별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그리고 성장 전략과 함께 마지막 팀 구성까지 네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상호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문제인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여러 다양한 문제 중 자신이 해결하려고 자 하는 문제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문제인식이 첫 번째로 작성되는 이유는 이 아이디어가 바로 기능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기능 서비스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도구라고도 표현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작성되는 게 우선됩니다. 간혹 아이디어를 문제 인식 부분에서부터 작성하시는 부분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2번에서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인식 작성의 예시입니다. 먼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드러내면 좋습니다. 1번 예시의 경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다룬 만큼 눈에도 잘 띄는 그래프를 배치했고요. 그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로 잘 표현됐습니다. 2번 예시의 경우를 보면 실사용자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단계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사진들을 또 활용을 했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훨씬 현실감이 있죠. 이렇게 아이템 개발 동기에서 문제를 드러냈다면 다음으로 1-2번 항목엔 창업 아이템의 목적, 즉 필요성을 작성할 때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야 알맞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사업계획서들이 그런 요소를 잘 짚어내고 있죠.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기술이나 기능 또는 서비스 등의 문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품을 바로 보여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번 예시처럼 제품이 웹이나 앱 같은 무형의 서비스일 경우 구성 웹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지 표현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예시의 사례처럼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UX 기반 즉 사용자 경험 기반의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작성해서 표현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 예시는 실물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제품이 없는 상황이므로 제품에 들어갈 각각의 기능이나 기술들을 부분 부분 부분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또 제품의 제작 방향과 함께 3D 모델링을 통해서 제품의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제품의 차별화 전략도 작성해야 되겠죠? 내가 어느 제품 또는 어떤 회사와 경쟁할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비창업 또는 창업자분들이 자신을 기준으로 경쟁사 또는 제품을 선택하고 작성을 하시거든요 사실 효과적인 건 구매자들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판단하고 작성하시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구매자들이 3만원짜리 가방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비자는 10만원짜리 가방은 의사결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포함이 안되어 있겠죠? 3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3만원 기준에서 제품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제품의 경쟁사를 선정할 때 3만원이라는 기준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군을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매자의 의사결정 안엔 리스트를 기반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의사결정 리스트를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서 여러 다양한 기준을 잡은 후에 기능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정하고 각각의 항목별로 차이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해서 작성하는 건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벅찬 일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땐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한 서적이 참 많거든요.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때 나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안에는 상호 어떤 걸 또는 이득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지점을 표기하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만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사례가 있는 또는 알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나신 후에 우리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 진입하는 성장 전략입니다. 시장 진입에 앞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네, 바로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초기에 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예상해 보고 여기에 자금 소요라는 항목을 만들어 작성해 봅니다. 다음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자금 확보가 가능한 채널과 금액을 조사해서 명시를 해봅니다. 이미 확보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 확보할 금액이므로 가능한 한 금액과 채널을 선정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산출 근거를 함께 표시한다면 좀더 명확한 자금 출처를 쓸수 있겠죠? 다음은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시장 진입 방향을 설정합니다. 시장 환경을 분석할 때는 탐, 샘, 썸을 많이 사용합니다. 탐은 전체 시장이고요. 샘은 내 사업에 유효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썸은 접근 가능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을 볼때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함께 볼수 있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초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경험한 사용자들의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얼마나 검증했는지 또 괜찮은 아이디어인지를 수치 또는 데이터로 표현해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얼마나 더 성장시키고 바꿨는지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겁니다. 이 자료를 보통 MVP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시장 진입 시 실제 마케팅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작성합니다. 대상이 자주 사용하는 채널이나 모임 공간 또는 밀집 지역 등이 먼저 생각이 들겠죠. 그곳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광고를 하고 또는 영업 전략을 펼치고 또 홍보를 할지를 다양한 액션 플랜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실제 사용자나 구매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설계하면 현실적인 방법이 되고 또 단계별로 구성해 보면 조금 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가 되겠죠 네 번째는 팀 구성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팀의 구성인원과 팀 이외의 자문위원도 있고 또 협력사와 업무 파트너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꼭 작성하길 권합니다 팀 구성을 작성할 때는 본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 좋습니다. 직원은 직책과 담당 업무를 작성하시면 되고 창업 멤버의 경우 CTO, 기술 경영 책임자, COO, 사내 업무 총괄, CDO, 디자인 경영 책임과 같이 표기하시면 됩니다. 팀은 아직 현실로 나오지 않은 우리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팀의 매력 도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력이 잘 드러내도록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에서 중요한 네가지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제인식, 그리고 문제해결, 그리고 MVP, 마지막으로 피봇입니다. 이네개의 키워드는 예비 창업 때부터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MVP로 실험하고 또 만약에 부족한 면이 발견이 된다면 피보팅, 그러니까 조금 더 적중률이 높을 수 있도록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계속 성장시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는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꼭이네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셨을 때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멋진 스타트업이 될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